그만 어, 먹어 바이 여기 다써 있는데. 마늘고. 네. 만고. 망고가 어떤 거죠? 음, 엄마, 선물, 엄마! 선물하기 좋게 엄마 혹시? 이제 선물포장까지 선물, 선물 포장까지 한번 다 해볼까요? 응, 응, 엄마응 그렇지 여기다 놓고 원래는 초코를 녹여, 식용유에 넣고 녹은 다음에 넣어도 되는데 그냥 엄마는 예전에 해보, 해봤던 게 있어서 여기다 바로 넣을게요 엄마 열려봤어 이렇게 한 다음에 뜨거운 물에 녹인 다음에 잘라도 돼요 여기 넣기고 이쪽에 넣은 거 아니야? 아 거기에는 크림을 담아야 돼요 크림을 담아서 짜, 짜야지 잘 짜지거든요? 내가 는거아니요응 음. 근데 크림은 내가 볼 때는 굳이 짜지 않아도 아니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어차피 속 안에 들어가는 건데? 아니 짤주머니가 지금 두 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얘 둘이 나눠서 해야 되니까 짤주머 이거 초코로 반을 나눠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크림을 넣으면 안 된다고요. 둘레, 둘레, 여섯 개. 그냥 누나는 초코, 나는 크림 넣해 아니야, 아니야. 초코가 되겠어 짤주머니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녹으면. 왜뭐에할 얘기가 있어요? 딸기잼 안 보여 이렇게 딸기잼이 들어요. 딸기잼은 크림을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딸기잼을 바르는 거예요. 뭔지 이해했어요? 이거랑 이거랑 한께 가지고 이쪽에 놓는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요 빵을 가르잖아요 반으로 그 안에 바르는 거예요. 잼 바르듯이 알겠어요? 열어 가지고 비비면서 반으로 쫙 이렇게 나누세요 이게 약간 붙어있나 봐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죠? 뿌개지지 않게 원하는 색깔로 아니 이렇게 팍 열면은 뿌개지니까 어? 잘 잘려요? 원래 이렇게 비틀어서 열어야 되거든요? 아니 먹으면 안 돼요 아직 못냄새요 어, 바나나에 망고예요 망고야 어, 일단은 빵을 다 까놓을게요 어, 조금 먹어도 돼요 이게 약간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래 이렇게 된다 서요 엄마. 너무 많이 부졌 우와, 딸기도 밑에다. 이게 엄청 부드럽네. 이렇게. 이렇게 딸기잼 넣어주요 어, 이거는 엄마가 잠깐 녹여갖고 오실게요. 음. 맛있어. 일단은 이거 녹이고 이거는 후고는 마지막에 할 거니까 음. 크림을 먼저 바르고 딸기잼을. 이게 바나면 돼요. 이게 바나나인가봐. 바나나 맛. 음. 아 이게 바나나인. 망고 이게 아니고? 이게 망고가? 인 이게 바나나인데? 언제 맡아봐. 그런 망고 냄새가. 이게 망고였데 크림 발라요. 있으니까 많이 안 응. 발라도 돼요. 응, 발라도. 잠깐만요. 이렇게 응. 콜릿을 응. 뜨거운 물에 정수기 물을 받아서 녹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바르는게 낫지 않을까? 아닌가? 모자랄까 그러면? 한쪽만 발라야 되는데? 다 발라서 그러구나 이제 조금 밖에 없으니까 한쪽에다만 발라요 나머지는 발라야 되는데. 이렇게. 짜면서 손 흔들면 돼요. 짜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해보세요. 오, 잘한다. 여기도 더 바르고 여기도 더 발라. 어차피 이거 딸기 때 하나씩 다. 아니, 더, 더 발라야지. 이거를 그리고 맛이 뭉쳐있으니까 이렇게 여러개로 여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딸기잼 하는거 알죠? 네 어, 그렇지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는면요 응? 예 아깝다 근데 딸기잼 많이 발랐어요 충분히 딸기잼 남으면 누나한요 고기 찔려, 따가워서. 지금 초콜릿이 다 녹았거든요. 근데 조금 뜨거워요. 조금만 식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뚜뚜뚜 <웃음> 이거를 눌러 짜야 되니까 뜨거면. 음? 근데 이건 어디에 짜 버렸어? 그 위에 여기다가 모양을 뭐 그림을 그리고 크게 자르면 크게 짜지겠죠 모양이 좀 짧게 해가지고 모양을 잘낼수 있게 해야 되겠죠 아, 아껴 쓰는 거야? 아니야 아껴 쓰는 게 아니고 모양을 잘 내야 되니까 이만큼만 자를게요 나온다 나온다 어, 두 손으로 해 그래 이렇게. 오. 짜잔 아 그렇게 안 해도 돼아 괜찮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원래는 초코파이가 초코가 원래 뒤덮이잖아 원래는 근데 이게 원하는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원래 더 많이 발라줘야 돼 초코를 어 먹어봐 게 만약 색깔이 달랐으면 이렇게 맛있어? <목소리> 천국의 맛이야 천국의 맛이야? 이제 초코가 남아가지고 어, 딸 계속 나온다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너무 한쪽에 몰렸다 어, 옆으로, 그렇지. 어, 아니, 그걸로 안 해도 되는데. 어, 아, 그, 그, 래네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근데 좀이상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음,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이따가 먹을 수 있어, 충분히. 자. 세요 이제 초록색 녹차. 어, 여기서부터 짜면 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爸爸